주인공 다시봐 주인공 다시봐 함께하자 안녕하세요. 저희는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 진진 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네 오늘은 저희가 고한 내용은 네, 찬송가 곡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많이 곤한 하루였는데요 많이 네. <웃음> 고난죠 곤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양이 어,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팔이 어, 정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습니다 네. 아. 네! 네! 아. <웃음> 고난 네! 곤한 I'm o w e 주의 영원하지 마. 함께 하자. 세상 나를 부르시니. 어느 곳에 가든지, 여도 가지 않름을 넘어지 <웃음> 주의 파르르지 압미라 어느 곳에 가든지, 여도 가지 않름을 <웃음> 주의 파르르지 아니 뭔가 되게 왜 이렇게 많이 하는 느낌이지? <웃음> <웃음> 아다 그랬지. 나도 가 그랬지. 이미 시작했잖아. 아, 어 주의 파르르지 하미나. 오늘 다시 봐. 어느 곳에. 나 너무. 주의 다시 말 어느 곳